오늘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밤을 뜨겁고 찬란하게 편집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밤을 이렇게 새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하고 정신도 없고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 막 헛소리하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파운데이션으로 어반디케이 선수 입장하시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어반디케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일단 이걸 사용해볼게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화장품들 그냥 보이는 대로 예쁜 거 찾아서 그냥 바바바박 집어왔거든요 어 대충 이거 색감 좀 서로 맞겠네 싶은 것들 집어왔는데 아 오늘 컬러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가을이라고 제가 좀 브릭스러운 코랄 메이크업을 준비했거든요 벽돌 코랄 느낌? 벽돌 코랄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지어냈어요 자 아,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커버력과 깔끔함 어, 저이 파운데이션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구구구구구구구 구구, 구구.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파우더예요 트러블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모공 커버 파우더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강아지 하네스 있잖아요 하네스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검지손가락 여기 손톱이 확 뜯겨져 나간 거예요 어 끔찍해 <웃음> 다시 생각해도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합니다 애기 낳았던 그 출산했을 때보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검지 뜯겨 나간게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이고요 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투쿨포스쿨을 정말 몇 통이나 쓰고 있거든요 하, 제가 투쿨포스쿨 먹여살렸습니다 제가 투쿨포스쿨 본사에 자판기 하나는 놔드렸을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너무 지겨워가지고 딴 제품을 찾아서 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또 이게 생각이 나요 또 생각이 나서 금방 또그딴 제품을 사용하다가도 얘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매직이 있고 애착이 있는 제품이에요. 저에겐 이게 최애템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애증템인데 애증템이라 하기에도 그렇지만 좀 부메랑템? 저기 딴 데로 갔다가도 슝 하고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템 같은 존재입니다. 제이미 부메랑템. 얼굴 외곽 쉐딩도 해줄게요. 파우더 사용한 브러쉬랑 똑같아서 다들 어머 뭐 제이이 포유는 브러쉬를 계속 똑같은 걸 쓰나봐 뭐 제품 섞이는 것도 모르나봐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개입니다 이게 쉐딩용이고 이게 파우더용이에요 가성비 좋은 브러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샤거자 이제 이렇게 쉐딩을 해줬으면 코쉐딩에 들어가 봅시다 아니 코쉐딩? 아 코쉐딩 했잖아 이 바보야 코쉐딩이 아니 섀도우에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할 섀도우는 웨이크메이크의 싱글 스타일러 앤티크 레더예요. 이 섀도우 제가 구입한지 한한 달이 되었나 한달안 거의 안 됐거든요 한3 4주 되긴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색을 좀 연하게 발라가면서 베이스를 깔아주고는 있는데. 컬러가 꽤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오렌지빛이 살짝 부담스러워서 라카의 린다 컬러를 한번더 사용할게요 따뜻한 라떼 브라운 컬러? 이 컬러를 눈에 조금만 얹어줄게요 그래서 좀 오렌지 컬러를 중화시켜주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뭔가 오렌지컬러가 더 진해지고 선명해진건 제 기분 탓인가요? 잠을 못자서 헷갈린걸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이번에 사용할 섀도우는 시나몬 크런치라는 섀도우예요이 컬러는 붉은 아몬드 브라운 컬러에 금펄이 아주 콕콕콕 박혀있는 섀도우인데요 그냥 위에다 쉬머 섀도우 원뜻이 발라줄게요 자 이번에는 요런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뚜껑을 열려라! 열려라! 열려! 요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 섀도우가 이번에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모노아이즈 컬러들 중 하나인데 어우 저딱 보자마자 화들짝 반해버려가지고 바로 집어왔어요 그냥 가을 메이크업 할때 요렇게 음영 주기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네요 오늘 처음 사용해봐요 오늘 뭔가 사놓고 안쓰던 제품들 많이 사용하는 날인가 봐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앞으로 종종 사놓고 안쓰는 제품들이 있다면 밤을 좀 주기적으로 새줘야 하나봐요 그리고 이 컬러를 그대로 언더에 이어서 발라주시면 삼각존도 음영이 이렇게 깔아지겠죠? 어머 너무 괜찮다 헉! 아! 지금 눈썹, 블러셔, 립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벌써 좀 가을의 느낌이 이제 확 나고 있어 가을 가을 이마에 가을 적혀져 있지 않아요 벌써?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벽돌 코랄 메이크업을 위해 완전히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실 오늘의 섀도우 선생님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카의 칼로라는 섀도우 제품이에요 이 컬러 같다고 우리가 찾던 벽돌 코랄 컬러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 밑에 좀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이 컬러를. 이번엔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얘는 그냥 좀눈 앞머리용? 눈 앞머리용입니다. 오랫동안 외출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이 섀도우를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하이라이터로도 참 괜찮더라고요. 저보다 좀하얗신 분들, 피부가 막 맑고 투명하신 그런 분들은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약간 어둡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진짜 메이크업 하기 싫다 오늘.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메이크업 영상 찍겠다고 카메라 켰을 때는 아뭐 오늘 정도야. 밤새도 오늘은 솔직히 메이크업 찍자 그래 별로 안졸리네 하고 머리 감고 카메라를 키긴 했는데 어우 지금 아이라인 차례가 오니까 굉장한 고비가 오고 있어요 제가 또 눈썹 그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눈썹 그리 생각하니까 또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제가 친구네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눈썹 그릴 타이밍에 좀잘 테니까 친구네 집 강아지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속눈썹, 아, 속눈썹이 다 속눈썹 때날아간 탓에 이렇게 항상 메이크업 할 때마다 속눈썹을 사서 붙여야 되는데 제가 진짜 속눈썹 산 돈으로 저금을 했다면 저 강남에 집한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마다 붙이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뭐가 이렇게 힘든지. 자 이렇게 속눈썹도 붙여봤습니다. 타라. 오늘 마스카라는 릴리바이레드의 진저브라운 컬러 마스카라예요 제가 요즘 마스카라 진짜 컬러 마스카라만 쓰고 블랙을 잘 안써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제가 그래요 항상 딱 꽂히는 그런 게꼭 주기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는 또 꽂히는 게 컬러 마스카라인가봐요 또 한동안 이렇게 꽂혔다가 시간 지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꽂히는 게 바뀌곤 하는데 아무튼 컬러 카라에 꽂혔는지 블랙을 잘안 씁니다 요즘은 누구 물어보신 분? <웃음> 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왜저 이런 이런 말을 혼자 한 거죠? <웃음> 저 요즘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는 게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살구빛의 말린 살구 코랄 느낌? 그런 블러셔예요 눈이 가뜩이나 조금 좀 벽돌 느낌의 좀 어두운 코랄 느낌인데 볼까지 막 칙칙하게 가고 싶진 않았던 안 왔나봐요 막 아까 막 화장품을 바리바리 어 이거 이쁘다 그냥 어 이거 잘 어울리겠다 고막 바리바리 싸서 그냥 탁 카메라 앞에 앉은거라 색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화장입니다 눈썹은 지금 한반년 전에 다 양쪽 뚜껑 잃어버린 클리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친구 생일이라고 술 한잔을 하러 핫한 젊은이들의 거리를 한번 나가봤었어요 집순이 생활하다가 나가봤는데 친구가 이제 편의점 들린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남성분 중년의 남성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어 저기 죄송한데 번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저는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라? 왜요? 왜요? 왜안 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 그냥 남자친구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냥 둘러댔는데뭐 그니까 저한테 알았어요 잘 지내세요 알았어요 음면서뭐 저한테 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이제 편의점에서 나와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또 쿵쾅쿵쾅 걸어오더니 저한테 아 근데 왜요? 왜안 되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나갈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진짜 딱 솔직하게 좀 기분 나쁘시라고 제가 좀 날선 말투로 저 숨을 중반이에요 이랬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정말 화를 좀 내시면서 와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저를 위아래로 흘게더니 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뭐야! 쿵쾅쿵쾅 걸어와서 알았어요 밖에 대답 못할 거면 왜 굳이 걸어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등치 크신 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 하시니까 와 저는 좀 몸이 굳더라고요. 가뜩이나 좀 겁쟁이에다 쫄보인데 아, 몸이 굳어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나름 할 말은 좀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려웠어요. 아우, 이렇게 썰을 하나씩 푸니까 끔찍한 눈썹 그리기 시간도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여러분. 그다음 또 빼먹을 수 없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볼게요. 하이라이터는 막 메이크업할 때꼭 해주면 언젠가는 질리거든요. 한동안 질려서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써주잖아요. 그러면 와... 와, 이래서 하이라이터를 쓰는구나 싶다니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이에요 저의 레퍼토리입니다 항상 진짜 막상 쓸 때는 아 귀찮아요 막 이런 걸 써야 되나 신해가지고 좀 이제 쿨타임을 가지면 쓸때 굉장한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이러면서 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이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술 바르기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가 오늘은 요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따다~~ 따다~~ 패키징 너무 이쁘죠? 너무 갬성적이죠 진짜 헉! 얘네가 오늘 날짜로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2019년 문샷의 레브드파리 무드 컬렉션 립스틱들인데요 일단 컬러들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얘네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제품 보자마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컬러를 하나하나 잘 보여드릴게요 진짜 컬러 너무 예뻐요 얘는 1호 세네예요 얘는 2호 차이티예요 3호 로즈봉봉 4호 어반모브 5호 인더시티 마지막 6호 물랑루즈 색상이에요. 이렇게 총 6가지 컬러들 보시면 우리들의 가을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나온 컬러들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제 최애인 2호 차이티랑 6호 물랑루즈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트 립스틱을 좋아해요. 옛날엔 정말 뻑 매트 립스틱들이 나왔다면 요즘은 이렇게 막 굉장히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듯이 막 빙판 위에서 김연아 선수님이 피겨스케이팅 하듯이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매트 립스틱이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뻑뻑하게 발리는 매트 립스틱을 잘 안찾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606호 물랑루즈입니다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요런 느낌의 벽돌코랄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정말 섀도우랑 립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엉망인 머리 좀 쫙쫙 펴고 올게요 말도 안 되는 노단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왔는데요 오늘 색조합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막 메이크업을 한 거라서 걱정을 좀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 저의 너무 힘들었던 갤레리드미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